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샬롬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바라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인사 굉장히 짧습니다 네. 우리 멀리 계신 분에게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멘 w 신주 감사 찬양과 n 배 o come Satan and Wagan Bay. How a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종기 정기, 오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주님은 종기오 종기하씨 종기오 종기하신, 종기 종기하신 주감사 찬양과 경배다 받으실 주님 종기오 종기하신 주감사 찬양과 경배다 받으실 주님 우리 함께 기뻐해, 우리 함께 기뻐해, 각자! 네 어린 양의 어린 양치와 등부가 준비, 우리 함께 기뻐해, 우리 함께 기뻐해. 능하신 주가다시 미네 할렐루야 능하신 주가다시. 우리 씨가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.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스리네.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스리네. 능력의 지 생명되신 예수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왕 되신 예수님 종기야 예수는 주 예수 i s food. 주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가장 높고 뛰어난 그 이름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...